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노입니다 자 지금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했죠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그 유지비용이 이제 수입보다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 발생하는 케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좀 수입을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음 이쪽에다가 수도원을 한번 지어봅시다 자수원을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한번 작업을 해보죠 자 여기다가 중심을 잡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본관을 하나 짓고 그 다음에 확장부 D를 하나 짓고 이제 패치가 돼서 확장부 D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을 어, 거주시킬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다가 허브 공원을 한번 만들어보죠 허브 정원입니다 정확히는 한. 붙이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짝 띄어서 지어볼게요. 여기 하나 하고, 어, 이쪽에도 하나 지어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봅시다. 자,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지금 약간의 좀 이동 경로가 좀 꼬인 것 같아요. 지금 막혀 있어서 제대로 못 움직인 것 같다 보니까, 어, 이거를 좀 개선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파괴시킨 다음에 다시 지어볼게요좀 시간은 걸릴 수도 있어요. 자, 이쪽은 간격을 띄어가지고 음, 좀 버벅이는 걸좀 줄이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 뭐냐면 이렇게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벅거리는 애들이 좀 있어요. 이거는 좀 이번에 패치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보세요. 그래서 지금 생산량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일단은 어. 이런 게좀 문제긴 한데 일단 감안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고 보니까 까먹은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유리가 없죠. 지금 유리는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상당히 먼 곳에 유리가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차라리 수입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빈자리에다가 유리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무역에서 한 20개 정도 수입을 합시다. 다른 데서도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러면 언젠가 완성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뭔가 실수를 한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열매가 있었죠? 자, 이런 가까운 데 열매가 있으니까 이거는 좀 챙겨주는 게 좋을 것 같죠? 일단은 한 3개 정도 만들어줄게요. 자, 하나 이것도 아까 전처럼 그렇게 꼬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넉넉하게 띄어서 건설을 해줄게요. 자 완성이 되면 여기다가 사람들을 다시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하나둘씩 완성될 때마다 사람들을 고용하는데 어, 아직 사람들이 많이 없죠. 일단 이쪽은 사람들을 고용하긴 했지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전히 좀 이동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좀 버, 너무 버벅거려요. 이거는 좀 지켜봅시다. 이렇게 지어도 소용이 없으면 이거는 무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나저나 지금 빵이 많이 부족하죠. 이 자원을 보시면 지금 밀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은 어 아예 밀 자체가 부족하다는 얘기, 얘기겠죠. 일단 저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맥주 때문에 음좀 만드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 밀농장을 하나 지어놓읍시다. 자 이렇게 지어놓을게요. 자 그럴동안 우리 이제 슬슬 이정표를 찍을 준비를 해봅시다. 제가 저번에 여기에다가 땅을 구입하고 이쪽에다 멋진 저택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이야기 드린적 있었죠?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입구 타워를 한번 만들어봅시다. 자자 이정도 선택을 한 후에 건설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일단 확장분은 하나 정도 만들어야겠네요 자 여기 아, 이쪽의 길이 이렇게 생긴다고 가정하면 이쪽에다가 그, 그 보조건물 하나 만들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를 회전시킬 수 있으면 회전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지어보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아마 이 녀석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문을 좀 만들어야겠네요 여기도 문 만들고 자 이쪽에도 좀 문을 만듭시다 그래요 자 재료는 한 이정도 들어가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좀 시간이 걸리겠는데 어 별일 없을 거예요 자 드디어 수도원이 만들어졌죠 여기 보시면 기숙사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사람들을 눌러보시면 지정이 될 거예요 다만 남자들만 수도원에 그 입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감안을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약초 채집가가 2명 할당 됐죠 나중에 사람들이 더 오면 여기다 할당 시키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새 이렇게 밀농장이 완성이 됐죠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경작 영역을 지정해 줍시다 일단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어느새 열매들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고 지금 의류는 거의 넘쳐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빵이라든가치즈라든가 이런게 약간씩 회복되기 시작했죠. 이게 재난이 끝나니까 어느정도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들이 또 많이 들어오면 또 부족해지겠죠. 그거는 좀 감안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명확한거는 음, 열매는 좀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지금 그 조각상을 만들고 있는데 그 대리석에 대해서 상당히 좀소리 대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저장할 공간이 없어서 쌓여있죠. 자 이거는 음, 창고를 지어서 보완을 시켜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합시다. 일단 이쪽에다가 하나 지어줄게요. 호잇 좀 붙여서 지을까요? 아 이렇게 지어볼게요. 앞으로는 여기다가 보석이라던가 그 석고라던가 그런 거를 저장을 시킬게요. 자 그러고 보니까 지금 허브가 20개 정도 이렇게 비축이 되어 있죠. 자 슬슬 허브를 팔아봅시다. 제가 그사치품 가판대를 만들어놨으니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허브를 지정하면 어,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허브는 제가 알기로는 비싸진 않아요. 하나에 10골드 정도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먹는 거 외에 추가적인 수입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잘 팔린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창고가 완성됐죠?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여기다가 소고를 보관시킬게요. 을자 이렇게 전체 보관시키도록 지정을 합시다. 이거는 한 명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나저나 지금 보니까 우유가 약간 좀 부족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치즈는 늘어나고 있긴 한데 우유가 줄어드는 거 보면 음... 나중에 우유가 부족해지면 치즈를 생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자 이쪽에다가도 음... 저소 목장 하나 지어줄게요 한이 정도면 되겠죠 자 여기다 하나 지어볼게요 이렇게 짓고 저 주변에 음...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덤블 짓는 것도 잊지 마시고 이렇게 꾸준하게 자 설치를 해 줍시다 자, 그래야 애들이 행복해질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된것 같아요. 완성이 되면 또사람들을 지정합시다. 자, 어느새 이렇게 첫 번째 영주의 장원이 완성이 됐어요. 일단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금고를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집행관 관사 있죠. 이거 지정하면 영지민으로부터 세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아니야 여긴 너무 먼것 같아 그 얘가 정세관 관사 쪽을 임명이 돼야 될것 같고 그쵸? 그리고 이게 금고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음, 지금 또 7070골드로 골드 보관 상한치가 넘어나 그 올라갔죠 자 추가로 한번 또 건물을 지어봅시다 자 일단은 벽은 만들지 않고 그냥 내부만 이렇게 건설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한번 이런 식으로 만들어보죠. 음딱 되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 차도 재료는 꽤 많이 들어가요. 자 그리고 저희 석상 짓는 거 속도 좀 내봅시다. 지금 보시면 대기하는 석상들이 예, 상당히 많죠. 이거를 처리하려면 방법이 있긴 한데 일단 이게 있어요. 예전에 맨 처음에 지었던 건설 작업자의 공방 있죠? 이거 하나 짓고요. 여기도 하나 짓고 그 다음에 그 석상에 관련된 그런 작업을 진행하는 곳이 여기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두 개 정도 더 추가를 시키면 될것 같아요. 그 대신 유지비가 많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 정도까지만 지어놓을게요자 이렇게 건설 작업자의 공방이 완성되면 자 석상 작업자를 이렇게 고용합시다 그러면 여기 석상 만드는데 좀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요 이 와중에 두 번째 건설도 마무리가 지었어요 자다 금고로 지정합시다 지금 저희가 벌어들인 돈이 상당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도 될것 같아요 금고 금고. 자 이렇게 하고 만약에 정세관이 필요하면 음, 정세관 하나 더 고용할까? 일단 여기 보시면 유지 비용이 좀 비싸긴 한데 음. 얼마 본지 한번 볼까요? 자 예산을 봅시다. 정세관 세금. 5 9골도 밖에 안되네. 에헤이 이러면 좀 곤란하죠. 뭐 어찌됐건 이 정도로 만족하고 또 건설을 합시다. 자 세번째 공사는 한 이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긴 한데 그래도 금고가 올라가니까 그래도 이정도면 괜찮은거 같아요. 지금 돈이 안벌리는게 아니에요. 한 200골드 이상씩 벌리고 있으니까 솔직히 돈을 많이 증발시키고 있는거죠. 자 두번째 석상이 완성이 됐어요. 생각보다 빠르죠. 자, 이거의 역할은 뭘까요? 어, 유지 비용이 50% 감소한다. 그러면 수입이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유지 비용이 변한 게 없어요. 여기 보시면 933 그대로죠.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이번에세 번째 조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자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짓고 자, 밑동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봅시다. 응? 잘못 지었죠? 자, 이렇게 어허,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만 지읍시다. 그러니까 좀 회전시키고 자, 재료가 얼마나 들어가니? 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죠. 그래도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지어봅시다. 지금 치즈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만들어진 지라 우유가 좀 부족한 느낌이 있죠. 아무래도 농장을 좀 하나 더 지어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소 소목장 하나 더 지어줄게요. 이렇게 지어주면 되겠죠. 어, 근데 이쪽은 사람들이 너무 싫어할 것 같아요. 자, 장식을 좀 해줍시다. 자이 정도면 되겠죠? 한번 색깔 볼까요? 음 그래요 나쁘지 않죠 그래요 일단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어 심어 놓을게요 <웃음> 자 지금 밀쪽도 확인해 보니까 재난 때문에 미리 어, 적재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은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밀농장을 만들 수 밖에 없겠죠 자 얘는 어디다 치는게 좋을까요 일단 여기다 지어볼까요 그래요 여기다 한번 지어봅시다 일단 이쪽에 밀농장이 이렇게 감싼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는 부족하면 이쪽에도 지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좀 버그에 걸린 것 같아요 자, 반응이 상당히 느립니다 그리고 멀뚱멀뚱거리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좀 음, 크리티컬합니다 이제 보시면 열매들이 빠른 속도로 회복이 안 돼요. 물론 재난이라서 그렇긴 한데 어 이건 좀 상당히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잘하면 시리즈가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프죠. 일단 감안을 해야 될것 같아요. 머리 아파요. 그나저나 세 번째 건설도 완성이 됐어요. 생각보다 빠르죠. 자 이런 것도 다 근거로 지정을 합시다. 지난도 딱 끝났고요. 그런데 보시면 어, 상당히 많은 열매들이 날라갔죠. 지금 회복이 안되고 있어요. 먼저 머리가 아픈데 만약에 석상을 다치기 전에 저것 때문에 망한다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자, 이쪽을 보시면, 어, 관련된 석상이 이제 두 개만 남았어요. 한세개 정도 남았네요. 뭐, 이 정도 만든 데는 얼마 안 걸릴 것 같으니까 별일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자, 어찌됐건, 음 이제 슬슬 정리를 합시다. 일단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이쪽에다가, 이제, 감시타워 하나 짓고, 여기도, 감시타워 하나 짓고요. 그리고 이쪽도 감시타워를 지읍시다. 이제 유지비가 간당간당하니까 음... 감안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적당히 지어야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거기 말고. 자, 이렇게 짓겠습니다. 한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쪽에 벽을 이렇게 두르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다만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여 보시면 보석이 50개 정도 필요한데 지금 11개가 남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어, 저 보석이 랜덤으로 생성이 됩니다. 여 보시면 이렇게 보석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이 보석을 수입할 수도 없어요. 수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머리를 굴려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없죠 지금? 나오려면 어, 거의 로또 로또 수준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겠죠. 지금 유지비도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제가 그 함부로 광산을 늘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좀 머리가 아픈데 아무튼 이것도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20골드 정도는 음, 투자할 가치는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덜광산도 이렇게 어, 사용하도록 건설하고 있어요. 일단 부족한 돌은 정세관관사를 이용해서 좀 수혈을 받을 예정이에요. 자 백골드. 백골드 없는 것보단 낫죠. 일단 이렇게라도 합시다. 자 보석이 쌓일 때까지 이제 벽을 잠깐 둘러놓으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벽을 둘러 감쌓일게요 원래라면 건물을 지어도 되긴 한데 지금 버그 때문에 유지비가 그렇게 넉넉하게 유지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정도 수준으로 만족을 했죠. 제가 좀 아쉽긴 해요. 자 이거를 좀만 또 감쌉시다. 됐네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음안 이쁘긴 한다. <웃음> 자 좀만 더 조절을 할게요. 됐어요. 대략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음, 원래 이 뒤에다가 더큰 성을 짓고 싶었는데 지금 유지비가 음, 많이 안 나오죠. 그럼 감안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이걸 보시면 완성을 했어요. 참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음, 지금 똑같은 인력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유지가 안 돼요. 이상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뭐 이렇게 이동할 때 버벅거리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좀몇초의 딜레이가 생긴다고 봐야겠죠. 그런 것 때문에 효율성이 좀 많이 안 났던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갈수록 계속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건 좀 문제인 것 같죠.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즌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뭐 이쪽에다가 장원을 짓는 것도 일단은 어느 정도 달성을 했고요. 좀 교회를 더 멋지게 짓고 싶었는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지비 문제도 있고요. 이게 50% 감소를 시켜주지 못했어요. 좀 아쉽긴 한데 뭐 다음번에 진행할 때 그때는 뭐 이런 버그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뭐 한번 좀 둘러봅시다. 꽤나 많이 지긴 했죠. 지금 한 385명 정도 됩니다. 지금 금액은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를 왔다갔다 버리긴 한데 어 일단은 금고는 계속 최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괜찮죠? 아무튼 좀 다음 패치가 나왔을 때좀더 재밌게 플레이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랜 시간 동안 봐주시나 감사하구요. 이번 시즌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